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 신규 영웅 뽑기 및 안내 예 신캐가 나오네요 발키리 메게르다가 나오게 됩니다 메게르다다 어 우리가 아는 메게르다는 주로 마수전에서 그죠 활약하는 친구인데 어떤 메게, 메게르다 했지 깜찍 살벌하다고 합니다 스텝업 뽑기네 어, 스텝업 뽑기로 나왔고요 얘가 원래 쾌한데좀더쾌한것 같다 오늘따라 음. 10 스텝 달성 시 신규 영웅 확정 획득. 예, 고그 스텝업 뽑기입니다. 아무래도 되게 뭐 엄청 큰 영웅들이 아니죠. 주로 스텝업 뽑기는. 그런데 이제 또 스텝업 뽑기가 뽑아 놓으면 좋은 그런 자석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필살기 한번 볼까요? 어. 참나는 영웅이네요. 당신에게 죽음을 기존에 알던 필살기와 동일하다, 그죠? 스킬 한번 볼게요. 발길이 굉장히, 발길이 매개르다. 나만 믿어. 개성이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나만 믿어. 마수전에서, 역시나, 어, 역시나 너는 마수전 스타일이구나. 마수전에서 자신이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할때마입니다 어, 아군 영웅의 생명 관련이 6%씩, 최대 30%까지 증가하고, 오, 5회가 최대 증가하겠네요. 그죠? 증가하고, 필살기 게이지가 한 칸씩 증가하면, 이게 굉장히 지금 의미가 크거든요? 필살기 게이지 한 칸씩 증가한다고? 아군 영웅이 다? 이거는요, 저, 늑대 마수전에서, 글마, 저, 누구, 저, 저, 저거, 저거, 어? 근력 도나르. 글마 성물 만들었을 때 있는 효과거든? 그래서 글마 성물 만들어주고는 늑대가 좀 쉬워졌는데, 오, 이게 그냥 개성에 있는데? <웃음> 그러면 그 성모를 왜 만들었지? 어, 예, 그리고 마수전에서니까 다적용 되는 거잖아. 여기저기에. 이 매개로도 이 장난 아닌데? 지가 스키 팍팍팍 쓰면 우리 아군 어? 얼티밋 형님 같은 강력한 분이 필살기 예지가막차 버크당 하는 거지, 그냥. 자 그래서 자신의 스킬 사용으로 디버프 효과가 해제된 아군 영웅의 생명력을 최대 생명력 20%만큼 회복되고오 힐도 있어요 디버프 걸린 거탁 풀면 힐이 들어간다 요런 느낌이네요 마수전에서는 상당히 좋은 영웅일 걸로 보입니다. 자 폴링 발키리 스킬 한번 볼게요. 단일 적군 필각이다. 어, 이 말이죠. 근력 도나르랑 비슷하겠네. 요런 거는 데미지는 질질거리고, 필각이 있긴 있다. 요런 정도. 근데 이 스킬을 쓰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생관 올라가고 아군들 필기한 칸씩 차분다. 의미 있습니다. 이거. 의미 큽니다. 이거. 자, 이번 스킬, 레퀴 에스카트, 모든 영웅에게 경화 효과를 한개 부여하고, 경화? 야, 오랜만에 본다, 경화야. 어, 디버프 효과에 걸린 경우 해제한 뒤에 해제한 개수만큼 경화 효과를 추가로 부여한다. 어, 그런 스타일인데, 아, 이게 삼성 기준으로 아마 모든 아군 경화 부여가 아닐까, 어, 모든 해제가 아닐까 싶은데, 음, 글쎄요. 그렇겠지? 어. 어쨌든 이 디버프를 해제한 개수만큼 경화가 좀 추가로 부여되는 그런 효과죠 경화가 또 인내율 30%씩 중첩 가능이라 가지고 꽤나 좀맞수전이 아프, 아프게도 되게 아프잖아요 특히 늑대 맞수전 되게 아프던데어좀 탄탄하게 좀 해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디버프를 풀 경우 어, 힐이 있죠 힐이 어, 최생 20%만큼 힐이 있습니다 어, 괜찮은데 자 필살기는 뭐 이렇게 한명쾅 때리는 거 간격으로 때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그 정도고요 그 이상 뭐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마수전 전체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데요 스킬이 아 어. 그래서 라인업은 보니까 어, 라그 쪽 애들 그리고 마수전 캐릭터 약간, 어, 요쪽 마수전 캐릭터. 참새에서 쓰이던 거. 참새에서는 계속 얘가 쓰이려나? 아니면 필살기를 꽝꽝 박으려면 얘가 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속단이가있마속단이 들어있는 것 같고, 어, 에가소도 들어있고, 요런 뭐 정도로 보입니다. 요거는 싼 맛에 뽑아는 나야 되겠다. 요런 느낌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단초 하더라고요 단초 합니다 신규 영웅으로 매기르다 나온다는 소식이었고 이게 스텝업 뽑기다 이런 소식이고 마수전 3층 확정 보상이 두배 이벤트를 합니다 3월 30일 점검 전까지는 마수전 3층 클리어 시 획득 가능한 확정 보상 있죠 확정 보상 이거 이거 바람의 근원 강물의 근원 환원의 근원 이게 한개가두개 획득으로 두배 증가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는 좋네요 마을 기부 이벤트 하고요. 목걸이 한 번씩 챙기시고, 어, 전투 이벤트 소동을 해가지고, 이런거 조금 하고요. 이게 답니다. 어, 조촐한데? 하긴, 지금 3월 22일이고, 23일이니까, 아직, 말일은 아니지? 어, 아, 마, 지막 야, 이게 마지막 주가 아니냐, 이번에?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 다음 주가 있네. 다음 주에 좀더센거 하나 뭐,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 애매한 자석이긴 한데 그래도 뽑기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